10년째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음. 네. 10년을 썼으면 2018년이니까 2008년도부터 썼는데요. 여기에 무슨... 아니 저는 이제 끼우고 자면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음. 이거 뭐지? <웃음> 안, <웃음> <웃음> 나, 안 끼우고 자면 안돼 자가 빠졌네, 여기. 아, 거기에. 안 끼우자면 너무너무 음. 피곤해서 꼭 끼우고 잡니다. 음. 아, 음. 그죠 음. 며칠 전에 오신 분이 네. 깨졌어요. 떨어뜨리셨나? 밟았대요 그랬는데 아. 자기는 하루라도 없으면 너무 응.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고 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응. 임시로라도 응. 어쓸수 있게 해주고 응. 새로 하나를 만들자라고 응. 그, 해서 응. 그게 돼요? 응 음, 됐어요 임시로 응. 정말 급조해서 정말 그이 치아를 떼우는 내진 그 한만큼 네. 코딱지만큼 해주고 막1 0만 원씩 받는 내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걸로 다 떼워가지고 아. 쓸수 있게끔 지금 며칠 쓰고 쓰는데 문제 없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음, 지금? 음. 다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면건강연구소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어. 데에서는 만약에 나는 뭐 하루도 내가 이거를 놓을 수 없으니까 새로 제작해라 그리고 난 당장 쓰게 이렇게 고객처럼 했는데 저기 필리핀 공장이 있다든지 또뭐 다른, 다른 업체에 맡긴다든지 예,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할 수가 일주일 없죠. 기다리세요 어, 저기, 동남아에다 맡기는 데는 보통 한 달. 한 달, 예. 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할 수가 네. 없는 걸. 이거는 뭐, 그, 꿀미남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음. 참, 좋은 데 오셨기 때문에 또, 불안하지 않게 그, 사용하실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10년 썼으면 갈아줘야지. 그, 맞아. <웃음> 아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네, 10년 됐으니 네, 네. 갈기도 하고. 아니, 이, 아 이분은, 음. 아 맞죠. 이분은 새로 가셨고요. 네. 아, 10년 쓰시고 이제 새로 하셨고 음. 그분은 음. 3년 쓰셨어요. 3년 밖에 안 됐는데. 3년 했는데. 쓰셨으니 썼는데 근데 워낙 음. 체구가 다부지분이지고 음. 그리고 관리를 좀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좀. 기구 관리를 잘안 하셨어요? 깨끗하게 음. 해야 되는데 좀, 음. 좀 더럽게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오래 못 써요. 음. 개가 좋아해요. <웃음> 그래서 개가 물어 뜯어갖고 오는 맞아. 고객들도 가끔 네. 있죠. 네, 네. 네, 꿀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꿀잠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 본인이 음, 음. 좋은 선택하셔서. 선택을 하신 거니까 본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 네, 네, 이상 마치고 감사합니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 전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올이에 공, 털, 털, 감사합니다.